부평구의 제2차 법정문화도시 사업성과 검토 결과 우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부평구는 상곡동 마장글린공원에서 제77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4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법정문화도시 2021년도 사업성과 검토 결과 우수 도시로 선정되면서 문화생태계 기반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제1, 2차 법정문화도시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사업여건 조성 및 수행역량, 협력역량, 시민 만족도, 비전과 전략,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제2차 법정문화도시 5곳 중 우수 도시로 선정된 부평군은 기본 사업비 26억 원에 인센티브 사업비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삶의 소류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도시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을 담은 슬로건 공모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도시를 이해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시민 주도적인 활동을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문화두래시민회, 부평별곳, 시티랩 등을 통해 시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민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내집앞 15분 거리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부평을 만들 것이라며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문화도시 부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도시가 숨쉬는 쾌적한 부평, 녹색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마장글린공원에서 제77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산곡동 주민 등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복숭아, 배롱나무, 팥뱃나무등 1,100주의 꽃피는 나무를 식재하며 이용객들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최근 동해안 산불로 산림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식목일 행사를 통해 도심 내 각종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산소공급, 도시휴양과 치유 등 나무가 주는 이점을 되새기며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령관은 구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에서 2022년 청소년 자치조직연합 발대식 어흥 즐겁게 함께 가는 을 진행했습니다. 우수 청소년 표창과 임명장 수여 그리고 축하 공연 등이 마련됐는데요. 부평의 미래를 밝힐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부평구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부 시간대만 속도를 제한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일 8시에서 9시, 그리고 12시에서 16시에는 시속 30km, 그외 시간대는 시속 50km로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채소와 친해지는 싱싱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이 작물의 성장을 관찰해 채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자 마련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키워보고 수확하는 활동을 통해 채소와 친해지길 바랍니다. 인천시는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월 1만 2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여성 청소년 전용 인천이음카드로 지급되며 신청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이음 휴대폰 앱과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시 청소년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적인 감량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감량평가제를 실시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평가하는데요 각 공동주택별 전년 대비 3%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며 이 달성 시 공동주택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우수감량 공동주택은 순위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부평 함께하는 부평을 만들기 위해 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세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부평에서는 천연펄프로 만든 종이팩을 동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시면 무게에 따라 재생화장지로 교환해드립니다 둘째, 처치곤란한 아이스팩을 부평구청 수거함에 버리면 세척 후 시장 상인 등 필요한 곳에서 재사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자원순환가게 어울림으로 가져오시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간단한 실천으로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데 동참하고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데 참여합시다.